강원도 인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완벽한 여행을 위해서 빵이네 tv가 강원도 인제 맛집 정보를 포함해서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가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인제 여행 코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과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제는 하늘 내린 인제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천하의 고장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내린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라고 하면 땅은 넓고 사람은 적은 곳이라고 인식되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지 중 하나입니다.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있고 다른쪽은 산으로 둘러싸여있어가지고 인제에는 1000m가 넘는 산이 96개나 있고요 800m가 넘는 봉우리도 강원도 전체의 5분의 1인 200개나 있습니다 인제 전체 면적의 91%가 산하고 강으로 되어 있어서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인제의 이런 자연환경이 웰빙 시대로 오면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인제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행지를 보시면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여행코스 첫 번째는 용대리 용바위 식당입니다 강원도 인제 용대리에 가면 용대리 황태해장국집이 즐비한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용바위 식당은 용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황태해장국집이 아닐까 합니다 용대리 황태마을 같은 경우는 46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백담사에 오르는 길쯤부터 진부령하고 미신령이 갈라지는 상거리 뒤쪽의 동네입니다. 용대리 황태마을은 황태 말리는 기후에 가장 적합한 환경인데요. 황태 덕장은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가 두달 이상 되어야 하는데 용대리는 이런 환경에 딱 맞는 곳입니다. 용대리는 국내 황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용대리 주민분들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황태일을 하고 있는데 용바위식당도 황태덕장을 겸하고 있는 곳입니다. 황태국밥이 기본 메뉴고요. 어, 황태구이 정식은 황태국밥에 황태구이가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 황태국밥은 구수하니 아주 맛이 좋은데 황태구이는 기대보다 맛이 좀 덜하더군요. 추가로 감자전도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감자전은 아이들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용바위 식당에 아침 9시 전에 도착했는데 역시 아침 식사 메뉴라서 이른 아침 부터 손님이 많더군요 용바위 식당에서는 황태채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바위 식당에는 방가한 손님을 맞아주는 친구도 있었는데 바로 제비입니다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제비가 어미를 기다리면서 짹짹대고 있는데 어미가 순서대로 새끼들한테 먹이를 날라주더군요 차례로 순서대로 먹이를 주는데 오랜만에 제비를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인제에 가시면 용바 식당에서 꼭한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제 여행 코스 두번째는 백담사입니다 백담사는 내사락에 있는 대표적인 절인데요 님의 침묵으로 잘 알려진 만해 한영호 님이 백담사에 머물면서 여러 작품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백담사는 용대리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버스는 30분마다 출발하고요 버스의 자리가 차면 30분이 안되더라도 출발합니다 버스요금은 편도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어른이 2500원 이고요 어린이는 1200원입니다 이 백담사행 버스를 탈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백담사로 올라갈 때는 운전석 방향에 앉으시고요 내려올 때는 조수석 방향에 앉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쪽 풍경이 정말 이쁘거든요 백담사는 백담 계곡을 끼고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에메랄드 빛의 맑고 투명한 계곡 풍경이 환상적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백담사로 가는 백담 계곡 풍경이 정말 절경이니까 걸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는 한 7km 정도 되는데요 걸어서 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다리를 하나 건너고 백담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리 밑으로 빼곡하게 돌탑을 쌓아둔 것이 아주 멋집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돌탑 군락지 또 둘러보고 가볍게 계곡에도 발을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백담사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던 사찰인데 신라 진덕여왕 16년에 자장율사가 한계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었는데 불에 소실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총 8번에 걸쳐서 불에 탔었는데 지금 현재 재건한 것은 1957년입니다. 몇 차례나 불에 탔음에도 지속적으로 다시 세운 절이죠. 절을 재건하거나 중창할 때마다 절의 이름을 계속 바꿨는데요. 지금의 백담사 라는 명칭은 11번째 명칭이고 하도 불이 많이 나서 절 이름에 물의 기운을 넣어서 백담사 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백담이라는 말은 백개의 담이라는 의미고요. 백담사에는 보물 제 1182호인 목조 아미타불 좌상이 있습니다. 목조 아미타불 좌상은요, 높이가 87cm로 극락보전에서 주불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단아하고요, 상체는 가슴이 넓고 어깨가 동글동글한데 복장품을 갖추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담사에는 만해기념관이라고 해서 한용훈을 기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백담사에는 만해 한용훈이 1905년에 입산 수도에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님은 같습니다로 시작하는 님의 침묵이 발표된 곳이기도 합니다 만해 한영우은 불교 유신하고 개혁을 추진했고요 일제의 한거에서 민족독립운동을 구상했던 독립운동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립 1년 전에 안타깝게도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만해 기념관 안에는 만자소암은 황단 삼화장 저고리라고 하는 복장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앞서서 안내해드린 목조 아미타불좌상하고 보물 제 1182호입니다. 인제에 가신다면 백담산을 필수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제 여행코스 세 번째는 백담 계곡입니다. <목소리> 백담 계곡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곳이기도 한데 정말 백담 계곡은 역대급 계곡이었습니다. <목소리> 백담 계곡은요 물이 굉장히 맑고 계곡 안에 물고기들도 많아서 스노클링 우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에메랄드빛 계곡물에서 물고기 구경하고 있으면 아 이건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군요. 백담 계곡 위쪽은 물놀이가 금지된 자연 보호 구역이라서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백담 계곡의 최상류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긴 한데 워낙에 계곡이 넓어서 물놀이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리 밑에 그늘은 한정적이라서 최소한의 자리만 차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그늘에서 쉴수 있는 그런 에티켓은 필요해 보입니다. 깊은 곳은 수십 오미터 이상 되기도 하고. 아래쪽은 낮은 곳도 있어서 어린이들도 놀기에 상당히 좋고요 계곡물도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물놀이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백담 계곡하고 백담 고을 캠핑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쪽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제 여행코스 네번째는 인제 제대식 손도구입니다 인제에는 유명한 막국수집이 몇몇 있어서 한 군데 들어가서 먹었었는데 아제 생각에는 썩 맛있지가 않아서 막국수집 대신에 다른 맛집인 인제재래식 손두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백종원의 3대 천왕에도 나왔던 인제재래식 손두부인데요 여기서 가장 먹고 싶은 메뉴가 있었습니다 바로 1인분에 8천원인 짜박 두부입니다 짜박 두부는요 얼큰한 양념이 된 두부를 자작하게 졸여서 먹는 건데 아이들은 매운 걸못 먹어서 짜박두부 2인분하고 들기름 두부구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짜박두부에는 두부하고 들기름, 고춧가루, 대파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작하게 졸여서 먹어야 됩니다 이 들기름 두부구이는 정말 고소해서 아들들이 이 두부구이를 어찌나 잘 먹든지 나중에 추가로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이 들기름 두부구이는 깻잎에 싸서 먹는 것도 아주 별미입니다 짜박두부는 살짝 매콤해가지고 땀이 좀 나는데 끓이면 끓일수록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우러나옵니다 짜박두부를 먹고 꼭 드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 쿨하게 들기름을 한바퀴 둘러주시는데 이게 어찌나 맛이 좋던지 감히 이제제레식 손두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될 만큼의 훌륭한 맛입니다 인제 맛집을 찾으신다면 인제 제래식 손두부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제 여행코스 마지막 다섯번째는 용대 자연휴양림입니다 용대 자연휴양림은 가장 첫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용대리 황태마을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주소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영화동길 7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이 26개가 있고요 야영장은 17개가 있는데 용대 자연휴양림은 설악산 북쪽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연휴양림입니다 한반도의 줄기인 태백산맥에서 북쪽의 진부령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설악산으로는 동해로 통하는 국도 46번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용대 자연휴양림에는 계곡을 끼고 있는데 이런 멋진 계곡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휴양관 쪽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데 가는 중간중간에 이런 계곡 포인트들이 있어서 여름에 피서로 오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조용한 용대 자연 휴양림의 자연에서 계곡 물소리하고 새소리를 들으니까 아 정말 좋더군요 물은 어찌나 맑고 차던지 발을 처음에 담글 땐 살짝 망설여 질 만큼의 차가움이었는데 용대자연휴양림의 중앙으로 이런 계곡들이 쭉 이어지면서 맑고 투명한 계곡물이 흐릅니다. 용대자연휴양림은 인공님하고 천연님이 같이 어울려서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활렵수림휴양림으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빼곡하게 들어선 나무들이 푸르른 그늘을 만들어줘서 피톤치드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이 있는데 3층짜리로 된 건물이고요 휴양관 아래쪽으로는 화장실하고 샤워시설 그리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용대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총 17개 사이트가 있는데 용대자연휴양림의 명당은 가장 독립적이면서 계곡하고 가까운 308번 사이트가 아닐까 합니다 개수대는 조금 오래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개수대를 구경하다가 옆에 조그맣게 벌어진 틈에 뭐가 보이더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에서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새가 입을 벌리고 어미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살짝 영상을 찍고 물러섰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개수대에 부하해서 어미새가 맘놓고 세계를 돌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양정 장 앞에는 계곡도 있는데요 수영은 불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제하면 가장 핫한 곳이 인제 자작나무 숲이 아닐까 하는데 다음번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릴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가볼만한 여행 코스 다섯 곳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빵이네TV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가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